머리가 왜 더워? 야, 더워갖고. 그래, 역시. 운동 매니아라 부분이니까 그렇게 자르면 몸으로 짓눌려요, 이분한테. <웃음> 오늘 또한 스포츠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약간 숱은 적지만 멋있게 잘라달래요 머리가 왜 더워? 아, 더워갖고 그래 역시 운동매니아라 머리 기니까 한번 제가 이거 스포츠머리 다른 방식으로 어, 저번주는 제가 요거 자르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옆머리랑 뒷머리 다같이 한 번에 밀면서 어, 같이 자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주에도 제가 그 스포츠머리 자르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스포츠머리긴 한데 짧은 머리로 멋있게 쉽게 자르는 방법은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올려 치는 거예요 금방금방 자르는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쳐버리세요 이렇게 자 들어서 치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위로 쫙 올려 줄 거예요 깔끔하게 되게 아주 멋있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 주시고 좀 시원하게 잘라 주세요 그리고 6mm 탭을 끼셔가지고요 6mm 탭을 끼셔가지고 밑에는 꼭 잡아주세요 잘못하면 떨어져서 어, 기스가 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상고형이라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 짱구 머리식이니까 너무 이 선을 같이 쭉 올려버리면 스포츠가 아니라 거의 반사 부분이니까 그렇게 자르면 몸으로 짓눌려요 이분한테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6mm로 쭉 올려주세요 이쪽 상고머리 라인까지만 그리고서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머리를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르면 벌써 네이프 부분이 다 끝나가요. 그죠? 이렇게 가이드 라인 자체를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우리 초보모용사분들은좀 약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예요이 부분도 이렇게 6mm로 이 상고형 요 라인의 뼈 부분이 있을 거예요그 상고형까지 쭉 올려주세요. 약간 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목을 너무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두상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6mm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탭을 뺀 상태에서 이쪽에 라인 정도를 약간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살짝. 이것도 안 되면 한 3mm 정도 끼셔가지고, 예, 3mm 끼셔서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초보 미용사분들은, 예, 요 라인 자체를 잘 따셔야, 어, 우리 손님한테는 깔끔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 밑에 라인은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벌써, 어, 한 20%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끝냈죠. 깔끔하게. 밑에다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 라인을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탭안 끼고 하셔도 되고, 탭을 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털어주시고, 따끔따끔 하시니까, 좀 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뒤로 와서, 지금 위에 머리 한번 이렇게 훑었던 머리를 살짝 여기, 이 중간, 이 부위를 잘못 자르는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이 부분, 저번주에 댓글에 여기가 좀 약간, 어, 못 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조금 조금 자르세요. 너무 몸과 마음이 앞서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잘라낼까. 그래, 걷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층이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또 여기를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벌써 뒤에 약간 스포츠 형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테크닉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열심히 연습하시면 나오는 스킬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스포츠형으로 일단 자르는 거예요 뒤부터 잘라봤습니다 오늘은 옆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스포츠를 자를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머리만 살짝 이렇게 좀 이쪽으로 다 넘겨주세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밑에 네이프 부분하고 이 부분 윗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지나가 주시면 돼요. 좀 짧게 자르실 거예요. 오늘. 되게 아주 깔끔하게 운동선수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두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시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한번 6mm로 가볼까요? 6mm로 쫙 잡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짝 치시면서 이쪽에 있던 짱구 라인에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모양을 많이 보셔야 돼요 머리 사진을 많이 보시고 어,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셔서 어떤 라인을 많이 보고 나서 그 라인을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그냥 무작정 어디 짱구 라인이니까 거기 자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어, 잘못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그런 사진도 많이 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셔서 그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라인을 잘라주시고 나머지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3mm나 탭 없이 어차피 짧게 잘르실 거니까 탭 없이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빗과 클리퍼로 이렇게 천천히 아주 조금조금씩 잘라주셔도 돼요. 너무 마음이 앞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인 아주 이쁘게 자를 수 있는 이 라인 네, 이렇게 좀 저는 좀 약간 뾰족하게 만드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3mm로 하얗게 밀을수도 있지만 약간 한 6mm정도로 하고 있어요. 3mm로 밀면 약간 두피쪽에 숱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3mm로 너무 자르는 것보다 6mm로 가서 살살 이렇게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귀 윗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네. 누가 안 잡아갑니다. 잡아가? <웃음>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옆에 오셔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라인 쪽으로 살짝 써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숱이 있는 부위와 숱이 없는 부위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6mm 잡고서 요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보시면 바로 티 나요. 우리 앞에서 보시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네이프 부분 자체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살짝 이렇게 그라데션을잘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검은색과 흰색과의 어떤 조화가 살짝 이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상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자른다는 생각으로 잘라주시면 여기 손님들도 만족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옆가이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벌써, 벌써 한 40% 완성됐죠? 이렇게. 자, 왼쪽에 왔어요. 그러면 또 한번 똑같아요. 위에 머리를 살짝 걷어주세요. 어차피 이 머리 다 잘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걷어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머리들만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그냥, 머리, 머리 빗을 대지 마시고, 약간 위에서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편하게. 이렇게. 그러면 벌써 층이 쫙, 이쁘잖아요. 쫙 나고. 끊기지 않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좀 좋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밑에 라인, 이 부분, 네이프 부분 말고, 이쪽, 지금 현재, 브레나로 이쪽 부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6mm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손목 꺾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올려주세요. 여긴 귀를 쫙 잡아주세요. 끝까지 그러고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90도 100. 이게 완전히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일자로 이렇게 빛을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야지 약간 각이 지니까 이걸 살짝 누르게 되면 너무 동그라지니까 이렇게 여기는 다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이나 어떤 사진들을 많이 보시면서 머리에 어떤 모양새를 많이 보는 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초보용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머리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르는 영상을 보시고 다음 뭐 다른 사람들 잘랐던 어떤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라인을 살짝 따주시고 깔끔하게 그리고 아까 안 잘랐던 이런 부분들은 캡을 빼신 상태에서 최고 밑에 거, 그니까 러 3, 3m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네, 2mm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끝에를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깔끔해졌죠, 벌써. 이렇게 잘라주시고. 저는 이제 일단 손님들 머리를 자르면서, 어, 이렇게 설명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좀 약간 헷갈리고 힘들어 할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리얼이니까, 어떤 손님이 원하는 머리를 자르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훨씬 더 어느 정도 선에서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나중에 어필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실전 미용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꺾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두상이 여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튀어나오고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보일 수 있지만 어, 일반적으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보실 때 너무 힘드시면 천천히 돌리는 어떤 배속을 약간 낮춰서 보셔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천천히 잘랐는데도 더 천천히 원하시면 한 곳만 집중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주시고, 똑같죠? 약간 위를. 최대한 이게 필요 없어요. 머리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뚝 이렇게 잘라주세요. 편하게. 없죠? 어렵잖아요 90도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90도로. 딱 들고 딱딱딱 딱딱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잡고 딱딱딱. 딱 딱. 그 거울을 많이 보시라고. 저는 이제 거울보고 자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앞머리까지 다 이렇게 90도 들어서 잘랐죠? 이렇게. 볼거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더 앞으로 좀당겨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잘 잘라주시면 층도 잘 안보이고 안 이런 가입밥이나 이런게 절대 안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로 올린 다음에 그대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절대 안보여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보십도 잡아서 이렇게 이것도 멋있다 이렇게 다 꼬리도 내놓그 <웃음> 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빗과 제가 연습하라는거 이렇게 빗과 가위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정리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여기도 같이 이어서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톡톡 툭툭툭툭툭툭툭툭 올려주실 때이 윗부분은 살짝 들면서 이 빛의 어떤 날이 이 우리 머리 두상에안 닿게 자 치면서 여기선 닿아요. 다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안 닿아요.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빗과 가위를 무조건 연습하라는 이유가 한 분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연습이 끝난 후에 하셔야 초보 미용사분들은 훨씬 더 어, 우리 향상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 을 오시면 좀안좀 좀 약간 창피하지 않고 어?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좋죠 힘들지 않게 자르는 방법은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누가 그랬냐 어서 들어온 것 같아 자 이렇게 자할때 여기 절대 안 닿죠 이쪽 밑에는 다 줘요 요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다면서 윗부분 올라갈수록 어, 날이 안다면서 살살살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탑부분까지 쭉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평상시에 이렇게 빛과 가해질 대고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엄지손가락만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서 해 일단은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깔끔하지? 네. 어. 시원하냐? 네, 시원하네요. 이쁘네요. <웃음> 어, 이쁘지.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마무리로 잘를 거야. 요 부분도 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만 쳐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냐면 삐쭉삐쭉 뛰어나온 머리들이 있거든. 그 머리가 또 나름 손님들 싫어하잖아. 어? 그요 부분도 약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덥네요, 날씨가. 어, 아, 땀 땀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덥고, 어, 땀도 땀이고, 그래?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자르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왔네요.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게층 가입밥도 하나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고, 머리 감고 나면 아주 시원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숱도 그렇게 많아, 뭐 적어 보이진 않는데? 그지? 네. 어? 웃어? 아. <웃음> 웃지 마라. 저숲 진짜 많아보여, 생각보다. 다행이야. 어. 아주 깔끔하게 잘 쳤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내가 화이팅 하자. 아, 화이팅 해야 돼요? 아, <웃음> 아,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어때? 시원하지 않아? 예 네, 어. 깔끔하지? 예 네, 근데요. 네, 어, 라인이 좋고, 뭐잘된것 같아. 근데 네, 네. 왁스 살짝 바르면 더 이뻐. 어, 고생했어. 요즘 스포츠는 너무 저거 하지 않아? 화이팅. 아.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